야야 <웃음> 애니몰로 TV DK의 계획은 이렇습니다. DK의 와이프와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어항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거대 풍선 미끄럼틀을 설치한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항보다 미끄럼틀로 시선이 가도록 한다. 이때 d k 와이프의 반응은? 어, 설치게. 거기 앉아있어. 예, 다 하이 어이거요 얘랑 유자하이 이런 도 지금 다 다리를 잡은 거예요. 와, 왔네요. 봐라. 네, 우선 지금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는데 집 여기 더 더러웠던 거 있죠? 여기 있던 거는? 다 정리를 못 했어요. 자, 현장으로 갑니다 분주히 이것저것을 왔다, 갔다 하는 d k 어 그런데, 생각보다 빨리 아, 도착했나봅니다 온다 온다 왔다 e What the? w h a 나 the? What the? w h a 도착 시간을 일부러 더 길게 말했다고 합니다.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무한한지 오버하는 티케이어왜 지어왕이지? 왕, 왕 세대야 세대. 아, 가만 내려줄까? 핫. 이게 내가 이게 삼면에서 보도록 디자인했거든. 여기 여기 여기 삼면에서 야 사람이 있는 게 보인다. 이건... 야, 물고기가 어어 물고기 없어 지금 어, 도빈아 이거 봐왜 도빈 물고기안 보여 물고기 없어? 응. 물고기 사러 가야겠다 그치? 응. 도빈아 이거 이뻐 어? 예쁘지? 어. 여기 뭐가 예뻐 예쁘지 <웃음> 원래는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시선 분산을 해가지고 이걸 새로 달라했거든 거실에 해가지고 이제 좀 어항이 무마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미친 짓인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조금 더, 제 생각보다 좀더 빨리 와가지고, 시선 분사랑 못했습니다. 동생 이거 고 놀래? 여튼 가족몰래 설치한 어항으로부터 DK의 집의 평화는 지켜줄 수 있을까요? 다음 편에서는 넉다 수초어항 세팅기로 정말 찾아오겠습니다. DK 파이팅! 안녕. 안녕! 끝. <웃음> 생물학적인 해가 없다. 말라 있는 나오는 부력 때문에 뜨잖아요.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돌 같은 무거운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로 함께 묶어주시면. 니모로 TV.